요즘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던 네. 슈퍼추비가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자, 웃0십시오슈퍼추비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생산이 되니까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이제 공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럼 이걸 지금 저희가 그 학수고대 했던 네. 공동구매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기회가 내렸으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는 뭐, 내놓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도착한 따끈따끈한 슈퍼추비입니다. 이야, 이거 요즘, 구경하기 힘들다는 x f 랑 슈퍼추비네요. 요즘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던 슈퍼추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6십시오 삼해의 고장 성주에 네. 지금 급하다 급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작년에 신청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네. 겁니다 야 인내와 끈기에 <웃음> 승리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받으신 거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좋아요, 이제 써보려고 아. 하루가 급한데 지금. 하루가 <웃음> 급한데 지금 빨리 예. 안 돼요. 예. 예. 지금 최고 많은 양파 농가들도 지금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예. 지금 참외밭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음. 최고 우선 순위로 해서 농가에서 받을 수 있게끔 먼저 보내드린 겁니다. 그왜 이렇게, 이렇게 늦어진 필요하십니까? 겁니까? 이 수용성 비료를 만드는 원재료가. 돈을 줘도 비료 공장에 도착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 우리 농가들도 빨리 이 슈퍼추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응. 저희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기다린 사람 많은데 못 만들어서 공급 못 해주는 회사 측이 더 답답하겠죠? 네. <웃음> 근데 이제 이번에그 원재료들이 그,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생산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어제 만들어서 도착한 겁니다. 이제 봄 되면 네. 이제 전부 다 추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뭐 지금부터 생산이 되니까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이제 공급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럼 이걸 지금 저희가 그 학수고대 했던 네. 공동구매를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뭐, 하루에 요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열통 이상의 전화를 문늬전화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웃음> 이 공동구매를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네. 지금 물가 상승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가격이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4월 마지막 생산할 때 18,000원에 저희가 농가에서 봉급을 받았었거든요 예 지금은 22,000원입니다 한포에 4,000원 올랐어 4,000원 네 지금 22,000원 오르긴 올랐는데 어쩔 수 없는 가격은 22,000원 올랐지만 네그 원재료 수급이 안 돼서 빨리빨리 네. 만들어 낼 수가 없음 지금도 원재료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생산을 빨리빨리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 정도로 지금 그 수용성 비료들, 원자재 값, 그 다음 물류비, 뭐 모든 게다 올랐기 때문에 네. 어, 가격 자체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저, 있지만. 제가, 제가 쓰기에도 마늘 양파에 쓰려고 하니까 2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작년에 많이 써보셔서 효과 보신 분들은 와. 가격 상관없다. 가격을? 빨리 내놔라. <웃음> 슈퍼추비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이 성주, 채매농가 분과 함께 이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슈퍼추비가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 밴드에 필요하시다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한국농산TV 밴드에, 네. 어, 저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던가, 네. 아니면 이쪽, 이쪽 위에 보이는 전화 010-449-449. 우리 슈퍼농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슈퍼추비를 대개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참의 농사 잘 지시고 네. 부자 되 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올해 한번 해 보고 네. 좋으면뭐더 흥보도 네. 할 겸으로. 뭐 아, 예. 하겠습니다. <웃음> 자 한국 농사 TV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Here we go.